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보험 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의무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12-6238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주의적 청구,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란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란에도 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나 예비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설령 이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 동의 요건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보험 모집인의 주의무 위반 사실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보험 특약이 그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사람만을 가입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며 운전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사건보험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이사건보험특약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전 내지 탑승으로 인한 사고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보험특약 가입 신청서의 서명란에 서명을 받았는바 이 사건 보험특약의 특별약관은 이에 대한 피고의 청약과 원고의 승낙으로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보험증권에도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부담보 특약 가입자로. 이륜차 운전 탑승 중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계약 체결 시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 모집인은 계약 후완리 의무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시 원고에 게 이륜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에 대한 고지 의무 및 통지 의무 위반시 면책 및 해지됨을 설명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이 근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자주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피고 측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